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남주입니다. 아 여러분들 코딩 그 직접 타이핑 다잘 하고 계시나요? 예 이거를 다 치셔야지 진도가 나갈수록 더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중간에 이제 손을 놓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럴 때일수록 백투베이직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코딩을 쳐서 포인트에 대해서 확실히 컴피던트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걸로 다음 걸로. 또 하다가 또 힘들다 그러면 다시 백투베이지.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딩을 계속 타이핑을 쳐보고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안 돼도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세마이콜린을 빼먹었구나. 아, 니야 소문자에서 대문자를 잘못 쳤구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이걸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날카로운 그런 눈과 그런 손의 어떤 그 타이핑을 익히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수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련, 발차기, 뭐 어떤 비보이의 춤 하나 배울 때도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술은 아는데 이 근육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계속 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머리로 아 이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는데 근육이 못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포인트 그리드와 썰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는 어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의 이제 원 디멘셔널 리스트죠. 쭉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라인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또 나중에 시간이 될때 제가 포인트 부분을 벡터를 다루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커브 부분도 어떻게 디컴포즈 시켜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다시 또 포인트로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진도를 좀 빼야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진도를 좀 빼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그래서 지금 포인트 그리드와 서피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봐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 PT 쳐가지고 포인트 하나 만들게요. 자, 포인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리즈 만들 거죠. 시리즈 하나 만들고 시리즈두 개를 만들어 줘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드를 만들 거니까. 그 10개. 해서1개를 만들어 주고 여기는 하나는 뭐 20개 만들어 주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야? 각각의 포인트들이. 얘는 10개. 얘는 20개.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다음에 x Y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스워퍼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지금 일단 얘가 보시기에는 20개고인 10개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는 계속 변화가 와. 일단은 t 비로 가보죠. X축으로는 10가지 변화가 온 다음에 그 뒤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끝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 가지고 나머지 여기 20개 데이터를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간단하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 x축에다가 클릭해가지고 그라프트를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개 20개짜리 포인트 그리드가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크로스 레퍼런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제 포토샵을 잠깐 킬게요 이제 그라서퍼를 아무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 있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매치하고 이렇게 매치하고 이렇게 매치하고 이렇게 매치하고 이렇게, 매치하고, 이렇게 매치된다. 이런 거이 보셨죠? 예. 근데 이제 크로스 레퍼런싱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크로스 레퍼런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얘를 레퍼런싱하고 얘가 얘를 레퍼런스, 얘를 레퍼런스. 서로가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데이터를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다 그리지는 않을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가 한 번씩 다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패널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0,0,0. 0, 0. 그래서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0,0,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리스트. 좀 크게 볼까요?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로 보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파라메터 비워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개씩 지금 그 트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치가 돼 있죠. 네, 이렇게 트리 브랜치인데 저는 이거를 트리로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는 될수 있으면 트리로 안 가거든요. 이게 데이터 스톡 자 복잡해지면은, 안 그래도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해지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플랫닝 시켜주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리스트로 변해요. 예.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159개까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몇, 보죠? 예. 그냥 인스펙션 해보죠. 그냥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매스에서, 아, 셋에 보면은, 요거 있죠? N넘버. 요거 가지고 이렇게 놓고 주로 저는 스피어를 많이 그리거든요. 스피어가 눈에 잘 띄니까 요런 식으로 자 보면은 그 얘는 지금 0이죠? 0,0,0. 0, 0. 왜냐면 인덱스가 0이니까 거기에 그 스피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얘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쭉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여기서 딱 끝난 다음에 다시 일로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쭉 가가지고, 159번째까지 영포함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인트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워,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근데 제가 계속 포인트 그리드랑 포인트 리스트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면이에요, 면. 결국 여기다가 패널라이징을 하던, 건축에서는 패널라이징을 가장 많이 쓰니까, 특별히. 이제 그라스업 한다 그러면 다 패널라이징이나 모듈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가장 기본이 되고 사실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 위에서 이 그리드 시스템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2D 그카테시안 코디네 지금 그 라인에서 쓰는 이 그리드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보인 거지 얘네들이 만약에 어디 벽체에 매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피스 곡면에 매핑이 돼 있으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그런 이그젬플들을 한번 보면서 그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고 우리가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해야 되는지 배워 보도록 하고 아뭐 어 포인트 그리다 하면 항상 나오는 이그젬플들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먼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많이 되죠 디스턴스 네. 디스턴스를 지금 얘가 전, 전 리스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되게 간단해요 하나의 그냥 쭉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길이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0이죠 0은 아까 여기였죠 0 1, 2, 3, 4쭉 올라가는데, 각각의 포인트와 이 포인트와의 거리를 잰 거예요. 그 거리가 13이다, 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죠? 아, 한번 얘를 이 끝으로 옮겨볼까요? 끝으로 옮겨보면은, 이 끝인데 가볍죠? 그러니까 가까워지죠? 이게 지금 제가 그 그리드 스냅핑 켜져 있는데, 살짝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뭐 0.5까지도 줄어들죠. 하지만 1로 가게 되면 굉장히 멀겠죠. 거리가 17이에요. 17. 17 유닛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디스턴스를 잴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포인트 리스트를 갖고 커브를 컨스트럭트 했죠. 지금 이제 서피스 한번 컨스트럭트 해볼게요. 서피스에 <놀람> 가보, 가보게 되면, 아, 여기 있네요. 서피스 프롬 포인트라고.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고, 아, 포인트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고, 보죠. 그, 올려놓고 있으면은, 아, 다시 보죠. 저는 지금 컨트롤 키를 눌러서 지금 제거한 거예요. 쭉 보시면은, Points as a list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 U, U에 대한 그 direction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 일단은 뭐, false로 돼있고, 아,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U로 인터리테이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쉽.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이쪽 방향이 U, U 방향이고 V 방향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U 디렉션을 준다고 해, 달라고 했으니까 10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일단은 우리가 무브를 한번 해보죠. 무브, 뭘 무브할 거냐면 이 포인트들을 무브할 건데 어떻게 무브하냐면 Z 축으로 뭐 이렇게 디스턴스만큼 위로 올려줘 보는 거죠.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아 어, 더블 어, 탭 키를 더블 클릭하고 퍼스펙티브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포인트 그리드가 뭐냐면 이 포인트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포인트 그리드를 이 Z 축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이 포인트를 넣죠 이 포인트 이미 그 트랜스레이션이 된 포인트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얘들 싹 잡아 가지고 퓨리브를 꺼 줄게요. 그리고 얘만 잡아 가지고 퓨리브를 켜 줄게요.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스 커브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음,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포인트부터 어떻게 얘네들이 서비스까지 컨스트럭터가 되냐. 이런 좀그 멘탈 스트럭처를 그, 이코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아두고 계시면은, 어, 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 벽체를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존의 어떤 우리가 배웠던 큰 가지들에 한해서 걔네들을 약간씩 트윅하면서 겹치기도 해보고, 뭐 빼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디자인 방법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큰어려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씩 해보시면은, 뭐, 포인트 그리드 가지고, 포인트 그리드 가지고 그 서피스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이제 C#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더블 클릭해서 C# 해가지고 우리 그 코드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얘는 아, U라고 그냥 쳐보죠 U. 그다음에 V. 그다음에 L을 가져오고 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얘는 인티저. 얘도, 인티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을 한번 만들어보죠. for에서,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아, u 방향, u 방향만큼 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를 일단 x로 보죠. x 방향만큼 가라. 근데, i가 일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놓고, 얘를 하나 또 카피를 해주면 되겠죠. 바깥에다가. 왜냐면은, 우린 X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니까, 러이런 식으로 파퓰레이트 할거 요렇게 파퓰레이트 하고,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은 V 방향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서 얘를 V로 주고, 아, V로 주면 안 되고, 얘 J를 주고, J를 주고, 어, 얘 V 맞네요. 그리고 J를 하나씩 켜주고.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이게 그 더블 포로 가르칠 때는 그, 99단 만들어 라 그러거든요. 99단. 9단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 어, 얘를 10으로 주죠, 10. 10, 1 아, 9단이니까 9로 주죠. 9. 그 다음에, 아, 어, 일단 결과물을 뽑아보죠. i 곱하기, 아, j. 자, 이렇게 해주고, 한번 대나 한번 확인해보죠. 오케이 OK 누르고, 자, 아웃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에러죠. 인트를 스트링으로 캐스팅할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더 패런테시스로 갈아주고, 점 찍은 다음에 투 스트링으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플레이 시켜주면은 자 0부터 쭉 나오죠. 0은 사실 없으니까 9단이 1부터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이걸 좀더 좋게 보기 위해서는 플러스 해주고, 아, 여러분들 이거 좀 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주고 i 플러스 곱하기 대문자로 해주죠. 아, 이걸로 할까요? 플러스 j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걸 또다투 스트링으로 해줘야 되나요? 투비투링 커피 해주죠.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 시키게 되면 1, 1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1은 2쭉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8 곱하기 8은 64아 이게 9보다 작으니까 10까지 가야됐네 아까 전 0이어서 그런것 같은데 1로 올렸으니까 1을 또 뒤에 더 해줘야죠 이렇게은 9, 9, 81까지 9 9단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거 뭐 그냥 킵해놓죠 킵해놓고 어, 하나 더 만들죠 Ctrl C, Ctrl V UV를 가지고 구구단 연습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포인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3D, 해서 P 해가지고, 해서 new, 포인트 3D 해서, 지금 I, 아, J, I는 이제 X에 대응하는 애니까, 그 다음에 0 해주면은,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이 포인트 만들었으니까 담아야겠죠? list, 3d, pts, list, point, 아, 3d, parenthesis 닫아주고, 그 다음에 pts에다가 add를 시켜주는 거죠. p를. 그 다음에 어떻게? a에다가, 아, capital a에다가 pts를 빼주면은, ok 해주면은 이제 포인트 그리드가 만들어졌죠. 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10, 16인데,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보면은, 지금, 아, 이거를 V로 해주고 U로 해줘야죠. 자, 플레이 시켜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동일하게. 지금 리스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일단 무시하세요. 예. 네. 우는 우리, 우리 데이터 스톡처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 죄송합니다. 이걸 구분하면서 <웃음>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0부터, 그러니까, U랑 V까지. 자, 그러면은, 예, 네, correct. 예, 네, 좋았, 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뭐, 어려운 거 없죠? 포인트를 그냥 2D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톱뷰로 가보면, 지금, U는 10이잖아요? 그죠? U? 얘는 10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연결돼 있죠? U가 여기 10에. 그러니까 X축만큼 10번을 가고 11번에선 일로 가겠죠. 쭉쭉쭉 쭉, 쭉 이런 식으로 쭉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들을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160개가 뜨죠. 160개가 그, 그 Locally Defined Values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데이터를 지금 포인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 우리가 그 다음에 한게 뭐였죠? 아 똑같이 하면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인덱스를 한번 뽑아 보는 걸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인덱스라고 하나 해 주고 그다음에 아 어, b로 해 주고 어, pts에다가 인덱스를 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 끝. 간단하죠. 그 대신에 인덱스는 뭐여다 타입이 인티저로 돼야 되고 얘를 지금 제가 100으로 일단은 인덱스가 넘어서면 안 돼.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요. 지금 만약에 50개인데 100을 지면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포인트가 160개니까 100을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해주고 B 만들어주면은 OK 눌러주면은 볼까요? 동일하게 스피어 한번 만들어보죠. 자 스피어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죠. 자 이걸 쭉 늘린 다음에 보죠. 1부터 쭉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죠. 쭉 끝까지 가겠죠. 네. 그래서 우린 지금 똑같은 이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주 단순하죠. 리스트에다가 그 뭐야? 대괄호 열고 그 인티저 숫자 집어넣어 주면 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노 그라스프와 C# 코딩 정도는 몇 가지 룰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재밌죠. 화면에 막 뭐, 뭐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혹은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나 이런 쪽에서 그냥 코딩을 하게 되면 은 진짜 재미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화면에. 그냥 숫자만 나와. 예. 그러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면에 계속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바로 화면에 피드백이 나오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든지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피스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서피스, 어디있어 이거. 아, 그 전에 이건 벡터 칼큘레이션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는 지금 더블 루프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게, 그,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요건 이해가 되시죠? 요건 이해가 되시는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스트. 한 다음에, 여기 안에 또 들어가. 리스트. 그 다음에, 포인트 3D.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인덱스 해야 되냐면은 두번 인덱스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첫 번째, 그 리스트 오브 리스트의첫 번째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리스트, 그데 3D 포인트 리스트가 하나가 있고, 걔를 또 다른 리스트가 겹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2Dimension, 3 d i m e n 4 d i m e n s i a r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 r 이는 아니고 리스트. 어레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네, 일단은 그 리스트로 일단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게좀더 좋고 예, 간단하고 어레이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뭐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 인덱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투 디멘션의 어레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의 리스트에 계속 담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원 D예요, 원 D. 1D. 그죠 그래서 한 번에 forum만 for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다그 그 방문하는게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 forum 말고 for each 구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for each for each는 뭐냐면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완성하고 한번 보죠. p o i n t 3 데이터 타입쳐주고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그... variable를 주고,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데이터가 나올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요 있는 이 PTS 에서 있는 이게 리스트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하나씩 빼서 여기 안에 담아지는 거예요. 이거 물론 여분은 바로 담아도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그 트랙이 안 돼요. 변수별 트랙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비주스튜디오나좀 좋은 그 ID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이렇게 타입을 다 명시시켜 주는 걸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적극. 자 P 하고 닫히게 되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Distance t o 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의 타겟에다가 이제 거리를 재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은 어디있냐면은 이걸로 가져오죠. 이걸로. 네. 그래서 아... 타겟 벡터에서 T... 벡터가 아니라 포지션 Tp로 하죠. Tp. 타겟 포인트로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얘 타입은 뭐냐? 포인트 3D. 그죠?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면 아, 이제 에러가 나는 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고 TP라고 주시고, 세메콜린을 닫아주면은, 이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에러가 없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디스턴스를 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한 다음에 디스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까 했던 것좀 쳐볼게요. 이렇게 하나,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2String. 요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켜주게 되면 에러 없고, 더블 클릭해서 슬래시 두번준 다음에 패널 만들고 아웃을 받아오면은 아까 동일하게 지금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 뭐할 거냐면, 그, 이걸 가져온 거에다가 이 p 있죠. 요 포인트 값. 이 포인트 값에다가 다 쳐가지고 z축 있죠. z축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거리만큼 가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보죠. 예.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자, 좀 난리가 났죠. 아, 일단은 이게 오케이. 아 여기서 지금 포이치 구문에서 지금 에러가 났는데. 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로 얘를 지금 받아왔는데 이 데이터 자체를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4이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로핑을 돌면서 데이터를 그 갖고 올때 이제 조, 쓰면 좋을 것 같고 우린 그러면 빠르게 빠르게 텍스 전환을 하죠 자4 r 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ii 한 다음에 여기 뭘로 들어가야 돼요 pts에 카운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더 이상 p가 아니라 pts에 인덱스를 넣어줘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또 뭐야? 다시 pts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떴네요. 자 어떤 에러인지 봅시다. 자 72번 오케이 어 이상한게 지금 분명히 우리 리스트로 액세스를 했는데 자 일단 한번 보죠. 이렇게 하고 한번 세미콜론을 찍고 보죠. 에러가 나나 나나 여전히 에러가 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우고 플레이 시키면 에러는 안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pts에 인덱스를 들어가 주는 거죠 다 치고 z에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신기하네요 제가 예전에 코딩 할때 이런걸 겪었나 모르겠네요 왜, 왜, 왜 이게 이런식으로 리턴 밸류로 보죠 자 오케이 그럼 가져와보죠 밖으로 포인트 3D에서 아, 어, pp로 받아오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pp의 z축에다가 제가 1만큼 더해 볼게요. 자. 리스트에서 바로 이게 돼야지 정상인데 모르겠어요. 뭐뭐뭐안 되네요. 예. 네. 어쨌든 뭐중요하지 않고 아, 어, 오케이. 아까 했던 거 이제 해보죠. 자, 디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플레이 시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어, 잠시만요. pp로 받아왔고 포인트를 지금 우리가 디렉트리 액세스를 했죠. 여기 있는 거를. 그 다음에 Z축에다가 제가 만약에 10을 넣게 되면 10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음... 음. 자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보죠. PP X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투스트링으로자 봅시다. 음 오케이. 지금 이게 제가 프론트뷰로 가보면은 아.. x 아이나 z축을 받아줘야죠. 자 z축은 다 0으로 되어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pp.z에다가 아 만약에 10을 더하게 되면 자, 어.. 오케이 스마일클로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음.. 아.. 죄송해요. 자꾸 실수하네. z축에다 넣게 되면 This를 넣어주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 포인트들이 Z축으로 위로 이렇게 아까 우리 그라스오퍼에서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Z축의 그 데이터는 변해 있어요. 데이터가 리플렉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디스턴스가 아니라, 는, 뭐, 100을 하게 되면은, z축은 분명히 100만큼 올라가죠. 근데 실제 포인트는 변화가 없거든요. 어, 이럴 때는 한번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음, 라이너 커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 네임스페이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인트 3D 스트럭트를 들어가게 되면 멤버 있죠? 쭉 보게 되면은 x, y, z 그리고 각각의 코디넷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가 돼 있고 이게 저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 Read 가 있어요 리드 a d 그러니까 쓰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났을 텐데 지금 데이터에는 변화, 변화가 주어졌는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화면에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되는데 잠깐만요 어... 뭐 방법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컨시스턴한 방법으로 좀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좀 설명해주려고 안 헷갈리는 방식으로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딱 브레이크가 걸렸네요 자 그러면 어... 얘를 잠깐만 C로 해보고 어차피 지금 PTS에서 얘를 가져왔으니까 오케이 자, 제가 그러면 pts에 i에 z에 10을 넣어줘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좀 다른 방식을 써서 좀 이렇게 제가 그 다른 벡터랑 좀 헷갈리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그 랭귀지에서 쓰는 벡터나 혹은 우리가 만든 그 커스텀 벡터나, 포인트죠. 예, 포인트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최대한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은 pts를 pp로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얘는 지금 포인트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new vector를, vector 3d를 넣어주고, 0,0, 그 다음에, distance를 넣어주면 되죠. 그니까, 러 워낙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이제 파라블릭하게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어질수록 더 z벡터로 올라가는 걸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줘 보죠. 자, 아, 오케이. 지금 여기서 컵, 카피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는 커멘트 아웃 해주고. 자, 보죠. 네.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포인트에 보면은 지금 사실 이게 3D 스트럭처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스트럭트라는 스트럭트라는 그 데이터 타입이에요. C나 C++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다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스트럭처로 나와 있는데 원래 스트럭트예요. 스트럭트라는 데이터인데 클래스랑 스트럭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퍼레이션할 때그 레퍼런스가 일어나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제가 이퀄을 하거나 뭐 함수션에서 뭔가를 이렇게 input output 우리 저번 시간에 function 만들었죠. 여기서 function 할때 뭔가 데이터를 그 클래스를 이 function 안에 집어넣으면 레퍼런스로 들어가요. Reference. 그래서 function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그냥 보이드 f u n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아,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뭐 이게 뭐 피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my 뭐 class라고 해가지고 my. 마이클래스 똑같이 넣어줄게요. 자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이클래스에서 뭐뭐 height, height를 제가 기존에 있는 값에서 100을 높였어요. 이렇게 해서 return 해가지고 마이클래스를 주게 되면 제가 처음에 워낙에 이 워낙에 이 펑션을 불렀을 때 집어넣은 그게 레퍼런스로 들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트를 올렸을 경우에 그 원본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조니까 그 참조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즉그 메모리 자체에 들어가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죠 일어나요. 그러나 숫자라든지 콘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복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참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사가 일어나요. 복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 숫자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인티저로, 인티저로 뭐, a라는 걸 넣고, 여기에서 a 플러스 100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return은, 이런 흰색성 있 return은 a라고 해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 my number라고 해가지고, n u 라고 해가지고, 이 my number를 이, 이 클래스에서 넣어 버리잖아요. 그, 이렇게, 뭐, my, num이라고 하고.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건 인티저잖아요. 인티저나 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복사가 일어나지,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이 엔티티랑 이 엔티티랑 다른 거예요. 복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법을 안 쓰고 바로, 바로 여기 그 리스트 안에다가 액세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은 라이노, 라이노에서 지금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나중에 제가 벡터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건데 포인트 안에다가 특정 벡터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더해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X축에다가 100 하면 은 모든 포인트가 100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쵸. 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0이니까 기존에 얘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던간에 그 데이터를 오버라이트하는 거죠 0으로 0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만 더해주는 거예요 벡터만 z축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네,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재서 이 포인트가 워낙에 밑에 있었잖아요 Z축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포인트도 여 밑에 있었잖아요 얘랑 얘랑 거리를 재이만큼을 위로 올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디스턴스에서 만약에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10분의 1만큼 그 f 스가 지워지는 거죠 10분의 1만큼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은 어, 서클을 한번 만들어보죠. 서클, 서클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하나의 포르베 같이 만들게요. 자 여러분 최대한 좀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에서 어, 서클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요. 서클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n 에서 리스트 t 음, c i 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우리는 서클을 바로 a 드할 거예요. 뭘 a 드 하냐? n 에서 서클 만들고, 여기서 기준점 줘야 겠죠 pts라고 PT, 주고, 여기 참조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곱하기 0.1로 해보죠. 0 1 너무 작겠다. 그냥 디스턴스 a 로 해줘보죠. 그 다음에 플레이 눌러주고 어 C에다가 서클스를 집어넣어주면 자, C가 없다고 컴플레인하죠? 이렇게 하면 C가 나오죠. 자, 너무 크네요. 오케이. 뭐 곱하기 0.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서클들이 이제 인터랙티브 하게 p a r a m e t 하게 이렇게 제이 보여줬죠 여러분들 여기서 더 많은 오퍼레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는 한4 정도로 주자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c i 도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죠 그라서퍼에서도서 i 넣어주고 이미 뭐 움직여진 포인트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레디우스는이 d 스턴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음 이 지스텐스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도, 어, 멀티플라이를 시켜주면 되죠. 매스에, 여기 멀티플라이를 드래그 앤드롭해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1.000 해서 스케일을 다운해주면 되겠죠. 선택해주고, 스케일 다운을 쭉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네. 쭉쭉쭉쭉쭉 자, 이건 뭐, 익스트루드의 늑터, 뭐의 늑터,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스타일러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을 잘 보세요. 포인트에서 포인트 그리드가 있고 이 포인트에서 타겟 포인트 갖고 디스턴스를 재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제3의 데이터를 만들고 고이 데이터가 어떤 그 레시오에 맞춰서 그러니까, 멀티, 그러니까 멀티피케이션에 맞춰서 지금 뭐 하이트에 적용이 되거나 서클의 사이즈에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파라메트릭을 디자인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 파라메트릭을 어떻게 릴레이션쉽을 가질 거냐 어떻게 링크 될 거냐 어떻게 서로 연관성을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죠. 제가 파라메트릭 관련된 비디오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일로 들어와서, 아, 뭐, 이렇게, 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텃비로 가볼게요. 텃비로 자, 이 부분이, 벡터 부분이 좀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한번, 여러번 타이핑을 쳐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초,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일단 2로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2로 해주고. 너무 0.5로 해주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스... 뭐야 그라스포퍼에 있는 것처럼 면을 그 서피스를 컨스트럭트 해야 되죠. 그래 서피스 한번 서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는지 한번 보죠. 일단 라이노 들어가보고 지오매트 들어가보고 서피스가 있을 거예요. 자 서피스 다시 가려서 안 보였어. 서피스 하고 다,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이거는 지금 보건데 여러분들 익스트루전 알죠? 커브의 프로파일이 있고 벡터의 디렉션을 내면 익스트루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린 넙스 서피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있나요? 넙스 서피스. 오케이. 아까 우리 예전에 만들었던 건 동일하게. 지금 보면은 크리에이트가 있고 디멘전이 아, 들어가고 패라미터꽤 많네요. 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있나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 있네요. Create curve on surface points로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아, 클릭이 아니라 엔터쳐서 가로를 열면, 아, 아, 이거는 surface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따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 아니고, 음, create from points 가 있네요. 여기. 이게 더 명, 명백, 명확하다. 자, 가로를 열면, point list 를라 그러죠. 우리는 pts 가 point list 죠. 그리고, 그 u 의 카운트를 넣으라는 거죠. U 넣어주고 V 넣어주고 Degree는 음, 일단은 3으로 갈게요. 3, 3으로 갈게요. 넙서에 피스니까. 그리고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D 해가지고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D를 가보게 되면 은어 이렇게 나오네요. 아, 뒤집혔네요. OK. 자, 이거는 제 생각에 인덱스가 뒤집힌 건데 봅시다. 이 v랑 u가 왜 뒤집혔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야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 어, 이렇게 네 어쨌든 지금 u랑 v랑 좀 뒤집혔는데 이쪽을 v로 보고 이쪽을 u로 지금 코디네이 시스템에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1,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쉬 서피스가 나오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메쉬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각이 딱딱딱 지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제가, 아, 좀 재미삼아, 그, 디스턴스를 좀더 과하게 줘보죠. 그럼 결국에는 z벡터만큼 얘를 이제 좀 과장해서 1.4만큼 올리게 되면 이제 많이 이렇게 딱딱딱 각이 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하이 퀄리티로 한번 해볼까요?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로 하니까 지금 각이 딱딱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각형 패널로 잘라진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죠. 이 디그리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커브에서 디그리, 아, 디그리 1. 디그리 1인 경우에는 이제 라인으로 그려졌고 디그리 3인 경우에는 넙스 커브로 그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디그리가 1이니까 딱딱딱 각져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그리가 만약에 3이다. 할 경우에는. 3, 3, u, u랑 v랑 같이 줘야죠.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 그리드도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그 모듈러 오프레이션을 써가지고 좀, 물론 이제 서피스를 만드는 데는 이렇게 이분하게 u, v가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 형태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깨지지가 않거든요. u랑 v랑 디렉션이랑 이 포인트의 전체 개수랑. 곱했을 그 때딱 맞아 떨어지게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그 부분은 여기다 하나 놔두고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 그냥 이거 다 파라미터 빼주고 그 서클도 빼주고 그렇죠?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OK 누르면은 에러가 없죠. 자 포인트 그리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if 구문을 써가지고,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보죠. if 해가지고, 아, 만약에, i가, 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일단 construct를 한번 해주고, construct를 한번 해주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코드를 좀 optimize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if에, 아, 만약에 i가 i를 나눠서 2로 떨어져서 얘가 0이라고 한다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짝수에만 나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실제 포인트가 어자인 되는 건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메모리에다가 p를 하나, 우리가 포인트 만들 거야. 너 메모리 준비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된 메모리 안에 포인트를 넣고 걔를 업핸드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이 p가, p를 어자인해주고, 이 P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만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Undefine야, Null이야. 값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젠인이 안 됐으니까. 그럴 경우에 못 넣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해주는 건데 아 좀,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i 니까, i 는 지금 유방향이죠? 유방향이죠? 그래서, 하나 건너떠서 하나, 하나 건너떠서 하나, 하나 건너떠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else, if 해가지고, 또 다른 컨디션을 주는 거야. 자, 좀 보기 좋게 해주고, 요번에는 뭐냐면은, 얘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준 다음에, i 가 아니라 요번에는 j. 제이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음, 다음 열, 다음 열에 맞춰지는 거겠죠?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왜냐면 아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 건너 하나씩 나오는, 약간 이런 격자 그리드 시스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예. 좋죠? 자, 그 다음에, 아... 한번 계속 한번 조금씩 트윅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제 아, else 하잖아요. else 하게 되면은 이거 두 개의 케이스가 아니었을 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어, 3만큼 줘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밑으로 너무 많이 줬다. 한 1만큼 줘볼까요? 이렇게 네. 이거 커브로 만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커브가 만들어지겠네요. 면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차피 위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앞에 있는 코드를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코드를 우리는 뭘로 갖고 와야 되냐면 어, 이거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케이 일단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 여기 B가, 아, D가 있네요. 여러분, B로 주죠, B. B로 주고,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피스가 컨스트럭터가 됐죠. 만약에 내가 디그리를 1로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오케이, 오케이. 메쉬로 만들어 볼까요? 메쉬가 아니라 베이크를 한번 떠보죠. 베이크를 뜨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잡아가지고, 살짝, 자, 옆으로 빼볼게요. 살짝 뺀 다음에, 포인트도 같이 베이크가 됐는데, 얘를 익스플로드 시켜보죠. 익스플로드. 자. 익스플로드 시키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피스 하나하나로 뜯어졌죠. 이렇게. 하나하나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폴리 서피스예요그 전에, 그스태터스를 보면. 볼까요? 자. 하나일 때, 일로 가보면은, 그죠? 렇 오픈이니까, 이게 닫혀지지 않으니까 오픈이고 폴리 서피스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서피스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랩으로 보... 들어가기 전 단계, 뭐비랩으로 봐도 무리가 없고요. 왜냐면 하 일단 서피스 속성은 아니니까. 근데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면으로 이렇게 뜯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UV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F10번을 눌르기, 눌러보면은, 보이시죠? 지금 이 패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여기가 0,0일 거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0,1이고, 얘가 1,1일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서클 놓고, 뭐, 모듈을 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이 프로퍼티가 결국에는 폴리 서피스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캐릭터를 좀 분석을 하고, 요번에는 3, 3으로 해볼게요. 제가 넙스컵으로. 3, 4. 아마 이게 컨티뉴, 컨티뉴티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3, 3으로 하게 되면은, 아, 어, 서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속성을 보죠. 자, 서피스가 나왔죠. 왜냐면 이제 그 연속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얘네 1 0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있고, 결국에는 UV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스펙션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이거 노말 벡터 보시면은 노말 벡터는 지금 노말 벡터는 면의 그 저거예요. 그 방향. 그니까 가령 여러분들 3dsmax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박스 만든 다음에 박스 한 면을 지워갖고 반대편을 보게 되면 지운면그 뒤쪽은 다 그냥 뻥 뚫려 보이거든요. 그게 노말 벡터가 가는 방향에서만 면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밑에서만 봐야지 면이 보여야 돼. 왜 노말 벡터가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어... v v 가 있을 텐데. 뭐 리빌드 서이피스 UV라고 이렇게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디렉션이 나오죠 보통 R, G, B거든요 그러니까 R은 X축이고 그러니까 유일 방향이 높고 V랑이 왜뭐 안보이노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라이노를 안쓴지 하도 오래돼서 지금 잘 안보이는데 어쨌든 UV를 비주얼라이저 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즉, 이건 뭐냐면 하나의,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서피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더미 하나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i n t e r n a l i z e 해줄게요. 오케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 건너 하나로 하나 건너 하나로 이제 Z축 밑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그디그리 3이니까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의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면 부분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꺼버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else 부분을 빼주고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더해 주, 그 가로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J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혹은 곱하기 그래서 얘를 3으로, 아 3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혹은 4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어, 모드로 일단 뺄게요 제가 모드로 빼고 모드로 뺀 다음에 음... 오케 OK 눌러주시고, 플러스 누른 다음에, 모드를 해주고, 여기서 인티저를 주고, 어, 10, 10으로 할게요. 15로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여러분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들이 바뀌죠. 사실 이게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들이 더 다양히 있는데, 오늘은 그, 저번에, 서피스, 아, 간 그러니까 저번에 커브 가지고서 모드를 가지고서 if statement로 이렇게 컨디션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포인트 그리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동일해요. 홈워크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뭐야 라이노 파이썬에서도 그 동일하게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를 만든 예제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if 있죠. i랑 j랑 곱해서 2로 나눠졌을 때가 0이라고 한다면 요거해라그 다음에 i랑 j랑 곱하고 i랑 j랑 또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2가 되면 0으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컨디션들을 이렇게 포인트들을 그리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그리드를 연결하면 뭐다? 서피스도 될수 있고 그 라인도 될수 있어요. 커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 이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링크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드롭박스 드럭, 링크가 있으니까 받아서 파이썬 코드를 C# 샷 코드로 한번 리팩토링을 해보세요. 포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음, 뭐 것도 만들고 또뭐 뭐 있어? 뒤로 가면 이런 뭐 것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이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은 조금 더 좀 재밌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 포인트 그리드 시스템이, 뭐, 그렇게 또 홈업을 하나 드리고,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렇게 되면 포인트 그리드가 숫자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else 였을 경우에, 어쨌든 그리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켜주면은, OK 누르면은, 다양한 서비스 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포인트 컨스트럭트를 했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가지고 리스트를 갖다 담아봤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커브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리드로 확장해서 명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도를 좀 팍팍팍 뺐거든요 그래서 좀이 생태계에서 최대한 좀 많이 익숙해지고 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더 허락을 하면은 좀 깊게 더 들어가 가지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은 다른 부분에 좀더 제가 막 이렇게 무슨 디자인 알고리즘을 짜거나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클래스로 만들어서 뭐 에이전 베이스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든지 뭐 그런 시뮬레이션 할 때도 시, 충분히 따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머티리얼을 계속 보시라. 네, 그 정도로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